보다이네 안녕! 너 뭐하는데? 니네 혹시 그렸던 거 똑같이 또 그릴 수 있나? 기름종으로대고 그리면 그릴 수 있지? 또 그렸네! 나? 진민재영이죠 아니 이 만화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이 작가의 화풍이 바뀌거나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디자인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웃음> 뭐 기름동이 있을 생각을 안 했지? 그 작가는 다본 거야. 나처럼 똑똑하지 못했던 거거든. 나가 난 옛날에였으면 그냥 기근중에되가쌀쌀쌔까 절대 안 바꿔, 절대 안할 거. 근데 이렇게 변화 캐릭터가 혹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음, 음. 오늘은 외모 가 바뀌고 통마하게된 캐릭터 랭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구글 랭킹 투표 서비스로 설문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집계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10위는 천원 돌파 그랜라간의 주인공 시몬. 형님 카미나와 활약하던 홍련 편에선 귀엽고 어리숙한 시몬이 남편에선 훈쩍 커 형님 카미나처럼 장성하게 됩니다. 9위는 에오레카 세븐의 에오레카. 사람의 형상을 이뤄가는 에오레카의 모습은 주인공 랜턴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도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파리 쾌난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한강백호 이후 신기일전을 위해서 삭발을 강행하게 됩니다. 7위는 드래곤볼의 비델. 화킴의 긴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충격적인 모습이 되는데요. 6위는 나루토의 가하라.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잘생겨지는가 했더니 최근 보루토에서 나온 모습을 보이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5위는 원피스에 귀염귀염 터지는 토니토니 쵸파 귀염귀염하던 꼬맹이는 어디가고 2년만에 이렇게 훌쩍 커버렸다니 4위는 람마 2분의 1의 풍력 히로인 텐도 아카네 언니에 대한 질투와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람마와 히비키 료가와의 결투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아뿔싸긴 머리카락이 싹둑 3위는 원피스의 나미 원피스 초기의 나미는 활발하고 건강미 넘치는 소녀였습니다만 2년 뒤의 나미는 다이너마이트 바디와 긴 머리를 손에 넣어 일부 팬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위는 드래곤볼의 크리링 인조인간 18호와 결혼을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여지껏 크리링이 대머리였다고 생각했던 독자들은 그의 풍성해진 머리 수술 보고는 이중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네요. 1위는 포켓몬스터의 한지우. 시리즈가 몇 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는 한지우죠. 포켓몬스터 트레이너로서도 성장을 하지 않고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주인공인데요. 최근 알로라 지방을 배경으로 한 포켓몬스터, 썬앤문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외모로 돌아옵니다. 대체 저 뺨에 달린 생쥐 수염은 뭔가요? 신경 쓰입니다. 가뜩이나 지유의 기업 리셋으로 부정적인 이 야기가 많이 나오는 마당에 외모까지 하향이라니요 하지만 제작진들도 팬들의 살기를 느낀 탓인지 최신 개봉 예정인 극장판 포켓몬스터 2018의 PV 영상에 등장하는 지우의 모습은 도라에몽 제작에 참여한 캐릭터 디자이너 카네코 시즈에 영향을 받은 한지우는 그야말로 미소년, 아니 미소년이 어버렸습니다 이 캐릭터의 외모가 바뀌는 것은 이 작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작가가 등장인물의 외모를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물의 내면이 크게 변하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캐릭터를 볼때 이런 성장과 변화를 캐치하는 것도 감상 포인트겠죠? 음 맞아요 그래서 <웃음> 오늘도 부다코 장훈이와 권동연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빨간 타이 어구 스이 빨간 타이 어교 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네요 <웃음> 교수님. 네. 사람들이 캐릭터의 변신에 마음을 돌리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한 잔. 자기가 좋아했던 캐릭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야만 한다라는 게그 생김이 바뀌게 되면. 음. 그 중에 기대감에 사라지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자 개인적 기준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 렉키도모본 분들에 따라서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당연히 그렇게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 뭐, 왜냐면 하 자기가 기준이 다르니까 뭐 제일 미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황금 비율.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대 1.73대 1. 아, 황금 비율. 네. 두 분은 아. 황금 비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황금 비율도 <웃음> 황금 비율도 어떤지 들으면 난 이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컨텐츠 제작자들은 그런 여러 명 다양한 그런 니즈를 그래도 보편적으로 왜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기준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디자인을 그리게 되죠 음. 아.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한다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이 뭘 좋아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기준은 뭐? 그게 꼭 어떤 주장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나는 왜 이걸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적 성찰이 중요한 거죠. 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즐기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컨텐츠를 즐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어,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오늘 캐릭터 만한 캐릭터를 보면서 저게 왜 망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그 그 바뀐 것을 나의 만의 기준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오 너는 그렇구나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열린 마음으로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 음. 훨씬 더,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유익하게 콘텐츠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과 많이 알아봤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덕후들 우적하면서 기다리시오.